보통 당황해서 사고회로가 일시정지된걸 이티제의 뚝딱모드라고 부릅니다. 이때 당황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.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면 더 이상 뚝딱모드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. 1. 멘탈을 회복할 때까지 차분히 기다려주기 만약 시간 여유가 있다면 이티제 옆에서 기다려줍시다. 컴퓨터 포맷을 진행할 때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은 오직 기다림뿐입니다. 여기서 뭘더 건드리면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. 2. 맛있는 걸 사주기 만약 시간이 촉박하다면 일단 이티제의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합니다 아무리 말로 설명해봐야 안 먹히니 이티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사줍니다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먹다가도 서서히 정신을 차린 이티제를 볼수 있습니다 3. 집 앞까지 데려다주기 뚝딱 모두가 장기화될 것 같다면 그날은 깔끔히 포기하고 집에 보내줍시다 집 앞까지 데려다주면 그날엔 이 티제가 별 생각을 못하더라도 뚝딱 모드에서 해제된 후 상대의 배려를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. 보 전지를 위한 일부 후퇴 개념으로 생각하면 적당합니다. 오늘 시청 주시 야사스드통해 ISTJ 와 유아 인 신고 하시 기원 Bonin Dung Fan y u a n g San, Vlog, ASMR Dung, Total Negaji Benefit Yul Nu Lil s u e t s u d n e d a Uchuk San Dan Card Lil Click Hag a i d Haju Se Yo.